아 진짜, 아 진짜 못하겠어. 이거 오... 이거... 아 이렇게... 아... 아... 텔레포트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아 진짜 너무 게 너무 무섭다 아 이번에는 진짜 그 자연 미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천미로 아, 잠깐만 어 아, 이런 맵도 무서운데 안녕? 안녕하세요 음. 뭐야 쟤 웃었어 지금 뭐야 어! 봐봐 보세요 분명히 쟤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뒤를 이를... 돌아보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데 안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그 우는 천상인가 그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봐! 쟤네 움직여! 아니 보석수는 많이 없는데 애들이 움직여요 지금 이거 봐! 아! 아 함정이 또 있어? 아! 아, 그만 좀 따라와라. 어, 그만아. 어, 그만아. 아! 어어어어 아! 어, 무서워. 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야 돼. 이거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와, 저 쫓아오는 거 봐. 와, 징그러운 녀석들 진짜. 얘네들이 AI가 그래서 생각보다 좋진 않은 거 같아요. 뭐야? 음, <목소리> 아... 아 그래도 이번 건좀 <목소리> 쉽게 깼습니다 뭐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었어요 와 300개 어 선생님! 아왜 아, 쟤는 안 죽어 아니 이게 좀 멘탈이 깨지는 게 이 소리가 들리니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렵지 않아 아, 이거... 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로를탈출해왔던가어 어! 야! 어! 어! 어! 뛰어, 뛰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살았다 이걸 살았다 삼각을 살았다 아, 아 제발 좀 뛰어 멈추지 말라고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달려 제발 오른쪽 아아내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죽었네 아왜 벌써부터 거기 있어? 어? 아 너무 어려워 일단, 일단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갈게요 아 야, 왼쪽. 아아아 어떻게 함정한테 다 죽냐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빼자 애들 이쪽으로 빼면 안 오겠지 홀로 빼면 애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홀로 빼면 애들이 모일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일자로 줄줄이 기차놀이하면서 나는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얼마 뒤에도 오나? 어세 마리? 세 마리면 많이 모은 거 같아요. 세 마리면 다 있겠지. 뭐야, 네 마리야? 네 마리라고? 다 모았어. 이 정도면 다 모았어. 좋아, 좋아요. 아, 이 지능적인 실력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암 암. 헬레포트 무빙, 무빙, 무빙, 피하고, 피하고, 피고 좋아요. 이제 일자로 줄줄이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계속 저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양각 삼각 같은 거 잡힐 일이 없어. 왜냐? 하나 뭐라도 쓰니까 집중하면서. 근데 왜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밖에 없지? 잠깐만. 다른 애들은 어디 있어? 다른 애들은 뭐야? 너왜 거기서? 잠깐만. 너네왜 거기서 나타나? 어! 어! 어! 어! 어! 아니. 4마리여야돼요 네 4마리? 네다 내려왔어 좋아 4마리 네다 내려왔어 응나 간다 잘있어 바보들아 아 잘있어요 아 뭐야 이러, 이렇게 일렬로 모아놓으면 아 아니 왜 자꾸 뒤에서 나타나냐고 아니 왜 앞에서 나타나냐고 일렬로 모아놨는데 어 뭐야 게임 이상해 아 쟤들 너무 빨라요 어? 텔레포트 좋아 나쁘지 않아 먹고 먹고 먹고 먹고 텔레포트 좋아요 잠깐만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텔레포트 달려 와 미치겠다 보석 먹고 빠지고 텔레포트 하고 뒤로 봐주고 돌면서 오는 방향 봐줘야 돼요 달리면서 오른쪽으로 꺾어 아니야 한바으로 빼자 바깥으로 빼자 바깥으로 빼서 여기 홀에다가 애들 묶어두자 됩니다 도망갑니다. 뭐야! 아, 탈포 탔는데 왜? 왜 걸려? 아, 아, 아, 아, 아! 탈수 있다. 서. 오른쪽 먹고, 오른쪽 먹고, 시야 보면서 먹고, 탈포, 뛰어,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게? 루프 했어요, 방금. 먹고, 탈포! 좋아! 뒤에 한번 봐주고 먹고 가운데 먹으면서 테이프 한번 써주고 직진 스킬 차면 뒤로 돌아서 대쉬 좋아!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어 맘에 들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할수 있다 호롱아 50개밖에 안 남았어 우리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그럼 할수 있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뭐 진짜 조금만 할수 있어 50개밖에 안 남았어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이 거지같은 일로 나갈 수 있다 오른쪽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애들 몰아서 이쪽으로 가면 안돼 저쪽으로 가면은 또 잡혀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아 아 좋아 8개 남았어 좋아 할수 있어 한 번도 안 죽고 8개 다 먹고 죽어버리는 거야 아어 망했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죽었어 아. 좀, 좀 돌아서 갈게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받겠는데 아, 아아 300개 언제 모아 또 이거 몇번 해서 깰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둘셋넷 다섯 벗고 먹고, 회피 먹고아